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니로 하이브리드 순정 후축방 경보시스템 장착입니다 차선변경 시 뒤에서 접근해오는 차량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순정 BSD를 장착하는 케이스입니다. BSD는 사각지대 감지 장치라는 뜻으로 차선변경 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이 있거나 사각지대에 숨겨져 거울로는 보이지 않던 차량을 감지해 사이드미러에 위치한 인디케이터로 점등시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후측방 레이더 센서입니다 차량 후측면 좌우 각각 한개씩 장착되며 애프터용품으로 흔히 사용되는 BSA와 비교해 BSD는 비필러 기준 최대 70m의 감지거리를 지원합니다 LED 인디케이터가 포함된 BSD 전용 사이드 미러입니다 후측방 감지시 인디케이터가 점등되죠 크래쉬 패드 스위치도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변경합니다 BSD 온오프 버튼이 포함되어 있죠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니로에 맞게 미리 재단해두었으며 순정 리피어 커넥터 및순정핀을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니로 17년식의 경우 전장을 위한 별도 배터리가 트렁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탈거시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일램프를 비롯해 리어 범퍼를 탈거합니다. 범퍼를 탈거하면 레이더 센서 장착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진깁에서는 골게이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를 감싸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전용 홀타일을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신규 배선은 순정 배선 라인을 따라 이동하게 되며 면테이프로 감싸 잡소리를 방지해주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고정시켜주고요 탈거했던 리어 범퍼 및 테일 램프를 선택합니다. 이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해볼까요? 양쪽 사이드미러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거울을 BSD 사양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사이드미러를 비롯해 도어 연결 커넥터 등 모든 연결부는 순정 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습니다. 크래쉬 패드 스위치 어셈블리를 신품으로 교체 후 BSD 구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최초 고동시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 후축방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현재 코딩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코딩을 시작합니다. 코딩이 완료되면 계기판 경고등이 사라지게 되며 BSD가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주행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세부적인 보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작업과 관련된 폴트를 체크합니다 깨끗하네요 BSD 활성화 조건은 차속 30km 이상이며 상대 차속 마이너스 10에서 250km 이내의 경우 그리고 공유일 반경 125m 이상입니다 비필러 기준 차량 후방 최대 70m 이내의 감지거리를 자랑하죠 BSD를 장착할 경우 차선변경보조시스템 구축방 접근경보시스템이 추가되는데요 특히 RCTA가 매우 유용합니다 자차를 후진시 후방 측면에서 접근하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 경보를 발생하는 기능으로 후진기어 입력시 동작하며 작동거리 0.5m에서 20m를 지원합니다 이상 니로 하이브리드 순정 후축방 정보 시스템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